우리도 궁이 나와야 돼요. 우리도 궁이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집니다, 이거. 안 그러면 집니다, 이거. 자, 오, 나왔어요! 하이, 굿,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돌아온 구랑사가 시간입니다. 요번에 말이죠. 루인에게 천사 그랑무플이 나왔다 그죠? 이게 지금 의미가 좀 큽니다. 결주장에서 물속성인 세리아드, 카이토, 얘들을 대단히 카운터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대감도를 쏠리고 있고 메타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 천사 그랑웨폰인데요, 라피엘입니다. 예, 뭐 당신 탐욕스럽군요 이래놓고 자신의 그 탐욕을 이 리본 끈으로 으 묶어놓은 그런 분입니다. 자기가 겁나 탐욕스러운 친구인가봐. 자, 이 천사 그랑웨폰의 스킬들을 보면은 그동안 루인이 좀 PVP에서 루인 지나면 상향도 하고 했는데도 거의 좀 약간 약해, 솔직히 그런 게좀 있었는데 이번은 완전 PVP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플라워 리본 한번 보면 범인의 적에게 범인의 마법 데미지를 주면서 적에게 100% 확률로 PVP 턴 게이지가 40% 감소합니다. 상대 PVP p 스킬이 좀 빨리 안나온다 이 말이에요 pvp 턴 게이지가 40% 감소라는 건 제가 보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15초 동안 리본 베일이라는 새로운 효과가 부여가 되는데 리본 베일이 2회가 부여되는데요 리본 베일이란 pvp에서 받는 스킬 데미지가 30% 감소됩니다 2회 피격될 때두번은 pvp에서는 피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자, 해방 스킬을 보면 은 루인이 라피엘로 변신하게 됩니다 라피엘 변신했을 때좀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밑에 봐봐 p v p 에 추가 턴이 발생 봅니다. 변신하고 바로 추가 턴으로 스킬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좋은 아주 피 p 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3초 동안 데미지 면역이 있겠고 매 5회 평타마다 자신에게 최대 HP의 5%가 회복됩니다 평타 치다가 자힐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변신했을 때 나가는 스킬 블룸 리본입니다 범인의 적에게 330% 마법 데미지를 주고 요 범인 마법 데미지고 그리고 100% 확률로 PVP 턴게이지도 40% 감소 그럼 상대는 스킬들이 또 갑자기 좀 느리게 나와 빨리 스킬 나오는 게 뒤로 밀리 뿐다고 그 상태에서 자신에게 15초 동안 리본베이 2회 효과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극초월 시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이네 자1극초월 했을 때 받는 스킬 데미지 감소가 아까 30%인데 40% 올라가게 40%로 꽤 탄탄하죠 자 두번째 2초월 하면 pvp 턴 게이지 감소가 무려 60% 감소입니다 자3극초월 시에 해방 스킬 썼을 때 pvp에서 보호막 50% 효과까지 자4극초월 했을 때 받는 스킬 데미지 감소가 50%까지 감소합니다 아까 리본 베일 이게 피해 감소가 30%였었는데 50%까지 그 다음에 극초월5초월 했을 때 때는 무려 리본 베이 효과가 종료됐을 때 50% 감소? 50% 감소 두개딱 끝났어. 그때 보막까지 또 30% 또 치푸는 기라. 완전히 생존력이 그도로 올라가겠죠. 어, 이 정도면 좀기대들할 만하죠 지금 약간 루인 그 루인이 또땅 속성이 이렇게 제대로 강화 되는 거라서 무속성과의 대결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와 편의성 개선이랑 뭐 여러가지 업데이트 소식들이 많은데 오늘은 루인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루인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소식들도 앞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왕국 퀘스트 돌려놨을 때자 이렇게 돌려놨단 말이야 엄마가 왕국 퀘스트가 끝나고 나면 멀뚱멀뚱 서 있어요. 밤에 잘때 돌려놨으면 왕국 퀘스트는 몇 시간 지가 돌았나 얼마 안 되고 끝났고 그다음에 자동 사냥 할수 있는 걸 그냥 가만히 밤새서 있는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왕국 퀘스트 누르기가 조금 몰라 기분이 애매해요. 왕국 퀘스트를 하려면 시간을 좀 봐야 돼요. 시간을 봐가지고 내가 이거를 다시 자동 누를 수가 있나 이런 어떤 여유가 있는지 살피고 이래야 되거든. 짜증 나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왕국 퀘스트가 종료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동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거지만 되게 중요한 소식인 것 같아요 자, 이건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 루인 소식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뽑기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건 짚어드리고 와야 될것 같아. 여러분 뭐 출석 하심수 다들 눈치챘겠지만 이번 출석 이벤트로 인해서 7일 동안 출석 잘하면요 천사 그랑에폰 상자를 하나 완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자 까면은 지금 루인 천사 그랑에폰 라피엘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냐면 뿌린 거예요. 그냥 뿌린 겁니다. 출석만 잘하면 일단 하나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렇게 뽑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뽑기에 천장 시스템 되게 마음에 듭니다 100% 확률로 라펠입니다 70% 아니야 100%입니다 첫번째 천장부터 100% 출발 자 처음에는 일단 가볍게 하나 말아드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고양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이 데리고 와라 야 고양이야 제발 좀 진짜 작 크다 자, 망하고 있어요. 오, 무슨 일이고. 와, 이게 또 고양이 잘 나올 때는 잘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또, 아, 진짜 더럽게 안 나오더라.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 진짜. 와, 미친나, 지금. 제발 부탁 좀 합시다. 고양이! 고양이가 안 나와도 뜰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고양이가 안 나와도 결국 천장 엔딩인가? 나는 무슨 뭐 모든 게임이 다 천장 엔딩이야 이렇게 <웃음> 천장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난 건가? 저, 야 이제 드디어 나오네 예, 천장 도달해서야 고맙다 그러고막 고양이야 이자스가착다 아. 100%야 이번에 그렇지 뭐 탐욕 탐욕 거리는 데 말이야 어아 맞네 팔 이거 막새 사슬로도 묶고 이랬네 아 뭔가 자극적이야 씨춰춰한 천장 더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지 어, 고양이야 제발 부탁하자 우루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렇지? 땅이제, 땅이제, 자, 우리 탐욕이 가득하신 천사님, 탐욕을 억제 맞네, 나왔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탐욕에 물든 우리 라피엘루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천장 엔딩으로 조립이 돼. 아, 조금 아쉬워요. 자, 라피엘 극초월 들어갑니다. 자, 이 극초월까지 가지고 PvP 턴 게이지 감소그래도 60% 챙길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이제 90레벨 이극초월로 준비를 해봤고요 PVP 들어가기 전에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죠. 오피리아가 또 상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피리아 스킬을 보면은 원래는 보호막 제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100% 확률로 15초 동안 보호막 불가 상태 부여가 있습니다. 보호막이 불가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니케 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루인의 니케, 니케의 이 성갑 효과. PVP에서 PX 자신에게 최대 HP 10% 회복 및 5초 동안 최대 HP 10%의 보호막이 보호막은 안 쳐진다.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써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루인의 잠재능력이 또 상향이 돼가지고 최대 HP 명중 크리티컬 저항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루인 코인 떡상 하나요? <놀람> 카이토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토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나마리 누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마리 누나 레온 고정하고요. 루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트 자리에 세트를 빼고 라피엘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세팅을 좀 해봤고요. 자, 결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 물속성 세리아드가 있는데 후쪽을 조금 겨냥하도록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불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 정도 진영을 짜가지고 한번 맞붙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와, 광역마비, 뽀뽀봉 들어가주고요. 자, 루인이, 빡, 크빡 때렸는데, 풀링, 풀링 방법으로 들어간 거 봤고요. 야, 뭐, 뭐, 뭐,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뭐, 동투력이었거든요? 뭐 어디 갔는지 없는 정도로. 자, 준비 운동에 불과했다라는 멘트를 치고 있는. 어, 잠깐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제가 루인 지금 맞짱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1대1을. 자, 이렇게 된거 맞짱 한번 떠봅시다. 맞짱. 자, 어때요? 어때요? 요, 요, 요, 요. 재밌는 컨텐츠고이런 게. 아, 근데 이게 뭔가 템이 빠져 있으시나 전투력 차이 너무 많이 나긴 하네요. 그래도 한번 구경사만 해보겠습니다. 자, 맞짱 컨텐츠입니다. 참좋아거든요 제가. 맞짱 컨텐 콘텐츠를... 와 왜냐면 스킬이 이렇게 보기에 좋아요. 아 이게 너무 템이 빠지 있으셨나 보다. 이게 아 재밌을 뻔했는데. 어야 아,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자맞짱컨텐지 동갑니다. 15만 3천 정도로 퀴리를 세워놨습니다. 바로 딱 둘이서 격돌하도록 여기 동일한 자리에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실 카이토랑맞짱해 보면 진짜 제일 좋긴 하겠는데. 자 돌로레스 지원 보 지원 봉? 자 오, 이게 자 분노의 반지 빠졌고요. 자, 드롭 아하, 이거는 뭐, 순삭시키뿐는데 자, 요분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일렬로 쪼롬이 세어놨거든요? 우리 딜러를 이렇확 넘어가지고 딸리고 할 텐데, 우리도 일렬로. <웃음> 기차놀이 한번 할까 봅시다 기차놀이 출발. 야, 이거 재밌다. 야, 3성사 그렇게. 자, 일렬로,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마비, 전체 마비 한번 들어가주고. 와, 와, 와. 야, 우리 나마리엘을, 나마리엘을, 나마리엘을 미친 듯이 때리고 있습니다. 저자석이 인마야, 어디서. 아, 자, 루, 인이 자, 루인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요 맞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매칭된 분인데 전투력 18만으로 일단 저보다 투력이 좋은 상태고요 카르트와 루인의 맞짱 컨텐츠. 자,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컨텐츠입니다. 약간 예능성있고요 요거는. 자, 돌로르스 지휘봉 찔렀고 아까 이렇게 보복보복 찌르는 거 자, 요거, 요거는 기존 스킬이고 잠깐만 그 자, 이번 스킬이, 이번 스킬이, 어우, 어, 야, 궁 나왔어요. 어, 잠깐만. 야, 이거 칠수 있다. 칠수 있다, 이거. 칠수 있어요. 칠수 있습니다. 어, 나 이겼다고 생각했거든. 솔직히, 소생의 반지 빠졌고요 자, 우리 문득 상태인데, 우리도 궁이 나와야 돼요. 우리도 궁이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집니다, 이거. 안 그러면 집니다, 이거. 자, 어, 나왔어요. 자, 이번에 우리, 우리, 라필, 라필은 궁이 나왔고, 문득 상태고, 자, 상대는 분노의 반지가 있군데, 분노의 반지 빠졌고, 자, 자, 저, 와, 와, 이거 봤나? 이거 봤나? 야, 이거, 야, 카르트가, 카르트가 또 맞짱 출신 아니야? 막 카르트 암살자고도 샥샥샥 하고 카르트 궁도 먼저 나왔고 막 했는데 그리 이번에 라필 궁이 나오면서 뒤집었습니다. 시유랑까지 있다 보니까 이기지 않았나 싶고요. 와,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싸움이었네. 아, 요거는 못 참지. 이거는 예, 저보다 좀 전투력이 낮은 분이긴 한데 그래도 물을 두 명이라 데려. 자주 볼수 있는 조합이죠. 카이토랑 세리아드를 쓰는 조합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내가 투력으로 압살할 거거든, 어차피.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대 2대3으로 한번 붙어볼게요. 2대3에서 점투력도 지금 제가 압도적으로 낮거든요, 이러면. 거의 한 12만 밑으로 떨어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과연 이게 치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루인이. 자, 오, 오케이. 자, 루인. 빡! 크닥! 들었는데, 와! 야, 이거 뭔데? 그거, 뭐고? 야, 어디 갔노? 물론 우리 레온이 계속 MVP겠지. 레온은 진짜 뭐 넘사벽이 하니까. 근데 우리 루인의 한거 봐봐. 와, 와 루인 미쳤는데? 레온한테 피해량에서 그렇게 뒤지지가 않았고요. 받은 피해량 자기가 몸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향된 루인이다. 대복이 진짜 물속성들 눈에 띄면 다 잡아볼 것 같은데 루인으로. 자, 요 덱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그래도 세신 분인 것 같거든. 어, 아, 제티어 기준으로 좀 세신 분인 것 같고 레온도 있고요. 자, 물 하나 있고 빛입니다. 자, 이는3대3으로 가야 될것 같고 레온은 약간 좀 강력해 보입니다. 약간 이렇게 섞어가지고 루인이 바로 세리아들을 찌르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피엘 스킬이 아까 보니까 창으로 이렇게 분홍색깔 색깔 하서서 보복 찌르거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봤던 우리가 삼표 봤던 그런 스킬의 효과들이 다 발생되는데 그것 좀 써라, 이만. 좀 개발. 어? 그거 한번 좀 보여주라. 스키는 랜덤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 근데 광, 광역으로 터지는 저스키도 워낙 좋아가지고. 와, 요번에 또 우리 나마리 누나가 어머나, 야, 또 개멋있었어요. 이번에 나마리 누나 한번 보여줬습니다. 좀센 분을 좀 찾고 싶었는데, 지금 제 티어에서는 요정도, 요정도까지 오늘 마지막 판 해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인이 세, 어, 나마리 누나랑 맞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맷집과 그 그런 어떤 탱킹력도 보고 싶군요. 정말 딜탱 느낌이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 레온이 진짜 엄청난 딜탱이구만 돌로레스의 지휘봉. 샷건 한번 나가주고요. 팍! 하고 샷! 풀링풀링 아, 저, 아, 너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뭘좀 보기도 전에 그래 자꾸 다 터집어가지고, 결국 미안합니다. 음. 제가 금화 1까지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올라갔다좀 쳐맞고 또 다시 금화 2로 내려오고 이런 수준인데 금화 3에서는 거의 뭐 너무 쉽고 금화 1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봐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 루인이 상당히 괜찮은 한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Go! Bye!